우리 그 어, 새로관리처장이 되실 분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화조가 어, 통상적으로 정화조가 이렇게 요즘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지은 것들은 정화조가 자기 자체내에 이게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부패조 그 다음에 산화조 이렇게 있어 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개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주고 맡깁니다. 막히고? 어. 어. 막혔다고 그냥 면피되는 게 아니고요. 막혔어도 일한 한, 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서 한번 들러서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매일 점검해야 되잖아요. 예. 네, 매일 점검을 한번게문 열고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왜냐면 거기 거미줄이 쳐져 있는지 혹시 들네 거기서 다 미피다가 떨어진 건 그런 건 확인 안 되면. 어뭐 생리대 같은 이제 구유물을 이런 게 이제 전부권 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컨저이. 네. 소단 장 권리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들어갔다 해서는 그렇게 나와야 돼. <웃음> 예. 네. 가스는 지금 전부 다뭐 LNG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LNG하고 LPG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LNG나 LPG나 그 정도는 알고 그렇죠. LNG는 이제 그 상부로 네. 그 올라가니까 그렇죠 감, 저, 저, 감지기를 네. 30cm 떨어져서 위층에 달아야 되고 예. LPG는 바닥에서 30cm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돼요 통상 그상관나 이런 데 쓰니까 프로판 가스 이렇게 네. 통해 있는 게 l p g 고요 LPG. 우리가 네. 쓰면 는주 l n g 니까 그런 건좀 생각할게요 우간약소를 이딱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 못하는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관리비를 어떻게 이제 어, 집행하고 사용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사용 그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쓸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최근에 어느 아, 아파트에서 영수증 없이 <웃음> 처리해가지고요. 그 소장님 베테랑 소장님이었는데 시제를 시제금이라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시제금을 둬요 음. 그럼 급할 때 이렇게 뭐 경비를 쓰고 택배 오면 우마 배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영수증 처리를 안한 거예요 아주 그 베테랑 소장님인데 10년 동안 했습니다 왜안 했냐 그랬더니 동대표회하고 상의해 가지고서는 시제금은 어차피 소액이거든요 만원 미만이기 때문안 처리 안 해도 된다고 지고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장님이 그 지방자치단체 구, 군청하고 시청에서 나오면 은 지분 구출에서 나오면은 적발되면 걸리면은요, 그래서 카드 150만 원 물었다고. 챙 빼서 얘기도 못 하고. 통상 카드료가 최고 50만 원이고, 대개 200만 원, 300만 원인데, 150만 원. 최대서는 뭐 10만 원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야 있는데. 아, 그래서 적격 증빙이라고 있어요. 증빙이 뭐냐면 신용카드, 그다음에 그저 3만 원 이하의 간이, 이렇 간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 에가지고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데 이제 말은여기뭐 갑작스럽게 예. 문제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동네 철물점을 갔는데 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렇죠 아, 예, 그 때는 간이형수증을 받아와야 되고 간이형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까운 철물점은 되게 거래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예. 되게 송금을 해줘요 예. 왜냐면 아파트에서 하도 금전사고 많아 지고 돈을 갖다 그 못하게 하고 꽤 오래됐어요 한 10여년 넘었는데 10만원 이상 내면고 무조건 계좌 입금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신용 카드라든지 이런 것다쓸수 있게 돼 있어요. 관리비는 되게 어 20에서 20날 정도 고지해 가지고 25일에서 30날 되게 이제 입금하도록 하는데요. 관리비가 두 가지로 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되게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관리 상수에서 쓰는 경비가 관리비라고요. 그다음에 자기 그 집에서 쓰는 그저 전기수도 난방 가스 이런 비용을 갖다가 그런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비용을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그거를 대납한다고 요 대신 납부한다서 전기수도료는 모아가지고 수도사업자에다 모아서 주고 전기료는 한전에다 이렇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대납을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하면은 평당 2천원을 내게 얘기를 하면요 그 2천원은 뭐냐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미화 경비 그 다음에 정기 영선하는 이런 사람들이 했던 분급하고 이런 비용을 관리비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기 수도 난방 같은 자기 침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평당 3천원 해가지고 겨울 되면 난방 비가 많이,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정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채점 좀금씩 있어요. 그런데 영선반이 이제 해야 할한계점 예를 들어서 아, 예예, 예. 그것참 맞습니다. 영선반이 있는 아파트는 일단 좋은 아파트라고 해요. 프리미엄 아파트고요. 영선은 원래 없어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500세대 미만이 된 아파트는 일단 영선은 없다고 생각해요 영선은 자기네 집 고쳐주는 하나도 없어요 개인집은 공용부분만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공용부분이 뭐냐면 관리기관 맨 뒤에 보면 공용부분이 나와있어요 음. 전 복도, 뭐 베란다, 어디 이런 부분이 나와있거든요 어.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고장나는 건 어디 이번에 동파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옆에는 철문점에 가서 불러서 고쳐야 돼요 동판는 예를 들어서 계량기는 전부 바깥에 이제 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거는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주진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거 얘기를 해줘요. 이거 밖에 나와 있을 거 이불 같은 거를 아, 보관하도고 보안, 보안 조치를 하는 건데 그리고, 자,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노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눈에 띄니까 노는 이 연구한다 해서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었다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 모는 애라 고하면안 되고 원래는 자기 책임 보관을.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변기 수도 실내는 전부 다 이제 개인이 다 보수 수리를 해야 되고 개인이 다 해야 되는데요. 베, 베란다 쪽에 이제 물 새는 것은 베란다 쪽에 물 새는 것도 그게 그 공용 그 우수관이 네. 공용인 경우가 있고 공용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되게 우수관일 네. 경우에 빗물관은 공용 부분이라 고 네, 공용 예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수관에서 그러지 않고 윗집에서 고기 있는 부분을 갖다가 파손돼가지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위 집에서 위 집에서 이제 보상을 네그 때문에 엄청나게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그걸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해줘야 돼요. 예 판단하고 중재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해야.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법을 제시해줘야 되요맞습니 예. 이제 증간 소음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 증간 소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구청에 보면 또그 이제 중재위원회가 있고 네. 구청에도 되게 안 되니까 서울시나 아.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사내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되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어, 그 데시벨 측정하기 위해서 어, 기계는 어디 공동 분해를 하고 있나요? 데시벨은 요새 핸드폰에 데시벨 측정기 갖다 대면은요, 대개 어. 45 데시벨에서 70 데시벨인데 평균. 그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측정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2 시간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평균 데시벨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일어나는 소음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네, 할까요? 순간적으로는 그건 안 돼요. 혹시 사실 순간적인 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 꿇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거나 이제 발뒤꿈치 소리, 얘들 떼는 거 네, 네, 네. 아, 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미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저저저 저, 저, 어, 뭐, 에어, 에어팩 에어 같은 걸 복신을 뭐, 한 거죠. 그래서 에어쿠션이 쿠션 있는 거를 쿠션. 예, 2cm를 깔았는지 6cm를 깔았는지에 따라서 아 위에서 쿠션이 2cm짜리 통상 까는데 이 집은 6cm 하고 아, 깔았습니다. 그럼 위윗사람의 성의가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걸 사진 찍고 가지고 때 보여주고 얘기를 해서 어. 서로 이게 중재를 소... 시킨다. 네. 예, 근데 소장이고 중재당 얻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소장들이 네. 안 해요. 그리고서는 아예 법적 다툼으로 가거나 그러면 처음에 한 서너 번까지는 되게 해주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해결 안 되거든요. 거의 99% 해결한대요. 그러면 뭐 아파트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중재 위원회는 있습니까? 아파트. 있어요. 어. 아파트마다 다섯 명에서 중재 위원회를 구성할끔 돼 있어요. 어. 그 귀하게. 근데 구성해도 거기서 해결이 잘안 되거든요. 음. 되게 두 명씩, 두 명씩 와가지고사는그런 어. 중재 위원회들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 뭐 수당 지급이라든가 아그런 예. 수급금 돼 있어요. 아, 중재위원회. 예, 교육도 시킬 거고 중재 위원하 되게 나이 나이 많으신 분. 그다음에 이 저기 그거서 그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들 중재위원으로 해 가지고 되게 동대표 했거나 통장 반장이란 했던 분들을 중재위원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아, 예예 그래서 공고도 내고 서, 선발도 하고 그런 분들 교육도 보내주고 막이래 그게 최근에 와서 된 거고요 2, 3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신경 안썼어요 근데 최근에 관리규육이 바뀌면서 강제로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 분쟁중을 만들게 돼있어요 입주자 대표는 뭐 판공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아 입주자 대표는 어, 동대표 회장하고 이사 감사 이렇게 판공비라고 하진 않고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라고 얘기를 해요. 음. 영수구 다 붙여야 돼요. 판공비용 영수구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건 영수구 붙여야 되는데, 대게 뭐 500세대 기준에서 봤을 때대게 30만 원 또는 20만 원 많이 안 줘요. 왜냐면 많이 주면 그거 아주 소단원으로 나오는 치기 때문에, 그래서 대게그 정도밖에 세대 한 500원 정도쯤 본다고 그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이제 좀 천세대 같은 뭐한5 0만 원, 8 0만 원까지는 나가듯 하는데 왜냐면 그 그만큼 일하는 분만큼 주 만큼 일을더많이니까요 그래서 활동비를 조금 주는데 감사는 대개 5만 원, 보통1 어, 예, 0만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 장기 충, 충, 수선 충당비를 받아 가지고 뭐 외벽 페인트 칠을 한다. 어예예 예, 그런 거 있죠. 뭐엘베터를뭐어겹다든가 이런 데는 돈이 많이 소요되는 데. 맞습니다. 그건 수익 계약을 하네? 어떻게 아니요. 그거는 어 지금 전자입찰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가장 우리나라 애국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국토부에 있는 사무관인데, 그분들이 어 입찰을 갖다 무조건 하게끔 했고요. 입찰에서 무조건 골짜 크면 최적가로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입찰 비리나 이런 것 중에서 한 50% 이상은 해결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적화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뭐이게 없는 거예요 자본이 많이 없어졌고요 비리가 많이 없었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최적화하면은 거기 에뭐 이렇게 융통성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이제 어떤 데는 수도요금을 한 달은 많이 내고 한 달은 또안 내고 이렇게 부가 또생기는요 <웃음> 예, 수도요금은 격월로 하기로 되게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두달 해가지고 평균 내가 그 다음에 한 달을 남선서 내는 경우 있고 두달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각 수도사업소마다 방침이 조금 다른데 그 수도사업소에 되게 일러줍니다. 근런데 어 수도사업소에 가끔 계량기 저희 집도 각옷 갑자기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계량을 검침하기 어려우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봤는데 밀린 거 있으면 은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는 이제 그런 게 드물죠. 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수입이라든가 또 예. 이제 뭐 재활용품해서 이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 지금 말씀하신 거가 장기순충당금 하고요, 이런 그 잡수입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잡수입하고 이 장기순충당금 내는 거는 이런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공개하고요 추가로 해서 두개는꼭 공개를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딱 단위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요 이걸 받아가지고서는 대개 30%는 공동체 활성화를 해주고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단지 내 동호회 모임이 있으면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남는거 많으면 은그다음해 관리비를 깎아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거 정기수도 난방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때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요. 그데 되게 보면 2천 원, 3천 원 마이너스 나온 게각몸 있을 거예요. 관리비 고지서.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 그런 걸로 이제 해서 이제 뭐 직원이라든가, 네, 뭐 경, 경비 뭐 미아 이런 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떡값으로 나간다든가 아, 이런 걸 그, 사용할 수 없네. 전에는 사용 못해. 요 전에 이거 사용했다가 하도 그걸로 많이 그 뚜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그만거 동대표한테 그냥 동대표 수고 많았어 수고 많이 했으니까. 매월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명절에 뭐 2만 원짜리 사과 한박스를 줄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5년치를 모아가지고 징수하라 그러니까 회수 반납하라 뭐 반납 하라 그랬어요. 반납 못하잖아요. <웃음> 그럼 뭐 관리자분하고 동대표들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못 주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주려면은 미리 전년도에 저게 사업계획 서 반영을 해요. 내년에 추석하고 구정 딱두 번이에요. 추석하고 구정 때, 어 그다음에 하기휴가 있어 하기휴가 때. 어, 휴가비로 10만원 주겠다, 20만원 주겠다 이걸 정해놔요. 네. 그러면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동대표님 갑자기 가지고 아, 우리 학위가 조금씩 줬으면 좋겠어 이러으면안 된다 이거죠. 미리 정해놓고 계획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다 입주자 대표회의 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다가야, 다가 같은 건 준비할 수 있겠네요. 네. 다가는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상식이 있어요. 2만원 범위 내에서 어. 또는 1인당 뭐 3천원 내에서 하면 그건 이, 이해를 해요. 근데 밥을 먹었어요 근데 식대도 원래는 그 회의 참석비를 줘요 대개 통상 경우에는 2만원 3만원 회의 참석비를 주면 그 범인에서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 참석비를 적게 주고 가서 밥을 사주는 경우인데 그때 1인당 만원이 넘으면 대개 어 그걸 갖다 향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대개 그걸 볼때그 영수증에 소, 소주값이 들어있든지 맥주값이 들어있으면은 나중에 그걸 환불을 시켜요 아주 그저 아, 시군구에서 예. 한수에서 요새는 아주 곱창붙듭니다. 아주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어 서울시에서 물어보면 기준이 만원이 되기 기준입니다. 향응은 만원 미만 내면 아무 소리 안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서에 주민 정서가 야 만원 이상 먹는 거는 너희들이 맛있는 거먹자 그런 거 아니냐. 갈비탕 먹어도 8,000원이면 되는데. 아니 요새 만원이에요. 만 원. <웃음> 그런 거가 있습니다. 요새 다 <웃음> <어렵다. 웃음> 영비비 뭐 소득비 이 소득비가 실질적으로 이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웃음> 이게 일괄적으로 소득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텐데 <웃음> 그래서 관리소장들이 그 소득 회사를 갖다 놓고 맨날 싸워요 왜냐면 너희 60%만 했으니까 세대가 5 0 0세트면5 0 0세다 해야 되는데 5 0 0세트 거의 다못 해요 많이 해요 80% 파센트거든요 그럼 20% 안 주겠다고 맨날 관리소장 으름장을 냐요 왜냐면 안하는 세대들이 꼭 자기가 비어서 바쁘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안해놓고 나서 나중에 클레임을 제기해요.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대비해서 되게 약을 갖다가 이렇게 우체통에 넣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꼭 민원을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소독에 관한 지적이 늘 있어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보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라든가 네 예, 맞습니다. 개미라든가 이런 거는 뭐 <웃음> 관리 사무실에 비치해놨다 필요한 사람이 이제 공급해 주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제 서독하러 온 사람들은 부재 중일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다 똑같은 세대 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관을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세대가 300세대, 500세대라면 네. 통으로 500개를 만들든 300개를 만들어가지고 각 세대 앞에 나눠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소독할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한 <웃음> 번에 할수 있도록. <웃음> 그거 이제 소장님 아이디어예요 작은 세대, 150세대나 빌라나 이제 이런 경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권장도 할수 있습니다. 노력이 좀 필요해요.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노력해야 돼요. 나눠주고. 음, 해야 그렇게만 해야 하면 많이 그 사람 업체들이 나눠줘도 자기네들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 아이디어가 그 소장된 에서창의성이좀 필요해요. 그런 예, 예. 것이 예.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화재보험 또 이제 공동주택은 다 들었던데. 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죠. 어. 그거뭐 보상이 다 됩니까 아래 위층으로 아, 다 보상 다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통상 화재가 나면은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한 채에서 불이나서 났을 보상해주는 비용이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맥시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가재도구가 팔아 저기 한가지고 5천만 원 나온 집이 드물고요. 어, 경험상으로 봤을 때 2천만 원에서 많아 원이 3천만 원이고요. 대개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TV나 이런 것들이 구입할 때 가격을 대,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요. 3년차, 4년차 됐다름 다 감가상각해요. 소네 사장 맞습니다. 소네 사장님이 와서 사장의 칼같이 조사를 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통상 몇 퍼센트를 받느냐면요, 60에서 70를 받아요. 그데 안에 이제 내부 뭐 건물이 그어르는 부분이라든가 네. 그래서 인테리어 도배 장판 다 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되게 이제 많이 받으면 이제 70% 받고 통상 60% 받는데 그래서 보험회사가 좋으면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아니, 보통 보면 네. 뭐이 안에 뭐 집기 예를 들어서 뭐 샷시 뭐 이런 것이 다 망가지면 수수리하는데 보통 한이 삼천 들어요? 오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인데 손해 사정해도 해주는 거는 이 삼천만 원밖에 안 해준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에 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